대구, 서구 공공재개발, 수용 또는 사용일 개시일까지 토지를 인도하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재개발 투자의 최악의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에 지금 서구 재개발 난리가 났다는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조회를 하셨고 그것 때문에 또 물어보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실제 재개발로 투자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실제 재개발이 되면 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아니면 아파트를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재개발 투자를 하신 분들이나 재개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지금 서구 평리동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말 그대로 공공 임대 아파트를 목적으로 공공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소위 말해서 공공재개발 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용을 하는 것이고 공공 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 민간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겁니다 물론 공공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장점들도 있고 단점들도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용도종상향이라든지 용적률상향 그리고 인허가를 엄청나게 간소화해서 최대한 빠른 시내간에 진행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저금리 융자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은 단점으로는 이 공공이다 보니까 민간하고 틀리게 보상금액 문제도 있고 사실 그 보상금액이 서울경기라면 은 차이가 좀 많이 나지만 은또 대구하고도 아무래도 서울 경기는 차이가 좀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면 은 장점이 될수 있겠지만 지금 아파트가 하향세 죠 아파트가 완전히 바닥으로 내리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분양가를 보게 되면 은분 양가가 4억 5천 거의 5억에 입박합니다 물론 여기에 조합원들 자체의 분양가 인데 이런 금액 이라면 은 사실 무리수가 좀 많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그 돈을 현금 청산, 즉 보상을 받아서 내가 지금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를 골라 샀겠다 그것 또한 더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 여기에 다 받아보셨겠지만 추정 붕당금 통지서가 날라왔을 겁니다. 그게 보면 아파트 매매 가격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옆쪽으로 보게 되면 실제 내 주택이나 내 상가를 얼마를 책정을 했다. 그런 것이 명확하게 다 나오죠. 결국은 아파트 가격 자체도 높을 뿐더러 물론 뭐 아파트 5억 7억 수승권 10억도 되지만 실제 서구에 현재 공공으로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을 4억 5천에서 4억 5천 후반, 4억 대 후반까지 잡아놓고 그리고 또 보상 금액 마찬가지 실제 거래되는 금액으로 어느 정도 뭐 책정은 됐습니다만 굳이 내가 이 금액을 받고 이런 주택이나 이런 간의 공업을 할수 있는 곳을 내가 얻을 수 있느냐 구입할 수 있느냐 매입할 수 있느냐 이런 또 문제가 생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보상 금액을 조금 적게 주더라도 사실 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 그렇다면 그런 아파트 개별적으로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좀 저렴하게 산정 되었다면 어 현금 청산을 안하고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지지만 아파트 분양가도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데다가 내 포토지 보상금, 주택 보상금, 상가 보상금 자체를 거의 실거래가보다 대부분 좀 적게 잡아놓는 사례들도 많이 보이고 조금 높게 잡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현금 청산을 받기도 버겁고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려니까 아파트 가격도 만만치 가 않고 이렇다 보니 뭐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공공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마찬가지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하고 수용일 전 명도가 되지 않으면 거부하는 사람은 형사처벌받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까지 있다 보니까 이거는 뭐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게 아니죠.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만 은 일단 공공으로 진행되는 투자기는 서울 경기에서 많이 이루어졌고 대구에서는 지금 아파트가 폭락하는 하락하는 단계다 보니까 실제 아파트 매매 가격도 다른 걸 반영해서 금액을 잡아놨는 모양인데 다른 일반 아파트 가격대가 뭐 4억 5억대라고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공공으로 진행하지만은 4억대 중후반대로 실제 8사 타입을 금액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건 조금 좀 이슈화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공공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수용일 전에 명도를 하지 않으면은 당사 처벌을 받는 조항도 실제 대부분 판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어느 정도 감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다 해서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한번더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것 때문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재개발 바람이 불어서 보상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로 무조건 하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 계신데 명확하게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매고장애가는 상황들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뭐든지 물으면 알아, 물어봐야 되고, 알아도 한번더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만큼 발품을 팔던 돈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에 큰 손해를 보는 사례들은 항상 많았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추정분담금 통지서가 날라오는 경우는 대부분 금액을 좀 낮춰서 날라오죠. 예, 네, 추정분담금을 낮춰야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아파트를 뭐 받겠다 조합원 가입을 하겠다 뭐조합원뭐 설립에 동의를 하겠다 뭐 이런 개념들인데 보통 추정 분담금 금액이 조금 아파트 가격이 낮게 나오고 그 다음에 보상 가격이 조금 높게 나오고 그 이후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금액대가 더 높아지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추정 분담금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 추정분담금 내가 돈을 더 내고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지금 추정분담금은 사실 내가 돈을 내고 이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는 부분에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상황에서 일부 뭐 찬성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찬성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일단 공공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일반 뭐 재개발보다는 토지 면적의 2분의 1,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만 받으면 강제성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비대위를 설립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을, 되지, 진행을 하지 않으면 은뭐 공공재개발 찬성을 하는 분들은 관계가 없겠지만 은 반대를 하는 분들한테는 사실 향후에 강제수용 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진행이 되고 강제수용이 되지 않고 반발하는 사례가 벌어지면 은 실제 벌금형 까지도 내리는 아주 비현실적이고 투자가치가 없는 재개발 지역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실거래의 내용을 보게 되면 물론 작년하고 지금 하고는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아파트도 마찬가지 뭐 프로모션을 적용하거나 미분양 할인 때문에 지금 가격을 뭐 한번 내려보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은 정년하고 지금하고는 또 틀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주택이 갑작스럽게 하락하는 경우는 잘 없겠죠. 아파트야 당연히 많은 세대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파트 뭐 가격이 내린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주택은 그만큼 또 철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택이나 뭐 아니면 간내수공업할수 있는 2층 지하 주택들 상가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서울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를 지금 비교를 해봐도 지금 천만원대 뭐 속집이 700만원 대까지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저런 속집을 왜 투자했는지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겠지만 물론 일단 평수가 작고 뭐 재개발 공공이다 하니까 뭐 그런 쪽에 또 투자를 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경기 서울하고 틀리게 대구는 공공재개발로 인해서 엄청나게 뭐 덕을 볼수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재개발 얘기를 몇번 제가 드렸지만 재개발 투자는 이제 끝났다고도 얘기를 드렸고 특히나 서구평리동 같은 경우는 현재 공공재개발이기 때문에 강제수용 마찬가지 얘기 드린 바와 같이 면적의 2분의 1,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만 동의를 하면 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금액을 가지고 과연 얼마나 뭐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매매 가격 자체를 4억대가 아니라 3억대로 낮췄다면은 너도 나도 당연히 여기에 찬성을 하실 거고 다 좋아하실 거고 하겠지만은 지금 뭐 평균적으로 지금 분양되는 아파트 가격과 비슷하게 만들어 놨고 그리고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특혜가 많습니다 건폐율 연종률 자체를 높여 주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이익을 좀 많이 보게끔 해놨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사업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임대주택도 들어가고 뭐 세대수도 거의 지금 뭐 3천 세대라니까 이익을 받는 사람이 좌번인지 아니면 동네 사람인지 아니면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 참 의문투성입니다. 재개발 보상과 관련해서 공공재개발에 대한 문의가 좀 있었기 때문에 가장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시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마찬가지 여기 세입자들도 공공재배 재개발이다 보니까 일반 재개발 보상 받다는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어,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평리 사동의 재개발 투자를 했는 분들, 뭐, 나름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빨리 비대위를 만들었다면 은 가동을 시켜서 일을 일사천리내 해야 될 것이고 비대위가 없다면 은 비대위를 설립해서 재빠르게 진행 자체를 스톱을 시키든 어떤 큰 문제가 되지 않게끔 향후에는 결국 은 소송으로 가죠 소송으로 가도 공공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평리 사동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시다고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노후가 많이 된 동네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뭐 계시는 분들이 뭐 변호사가 있던 뭐 법원 쪽에 관련된 분이 있다면 일사천리 되도록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뭐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뭐 아는 지인을 통해서 알아보시든 아니면 뭐 지인을 연결을 하든 하든 뭐 변호사, 오늘 통해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게 뭐 별로 없다 보니까 뭐이정도 까지 뿐이 설명을 못 드립니다 그리고 뭐 돈을 벌려고 하는 분들은 뭐 자꾸 공짜로 모든 걸얻으려고 하면 사실 뭐 공짜 로라주는 입장에서 누가 제대로 뭐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돈을 들여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직접 상담을 해보시고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단합이 돼서 어떤 비대위를 선정해서 진행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땅 주인이든 세입자든 공공은 서울 경기하고 틀리게 대구에는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다고 봐야 되고요. 사실 공공이라 해서 진행이 됐을 때는 아파트 가격을 실제 거래되는 매매되는 거래 가격보다는 더 낮춰야 사실 이익을 많이 보지 않을까 안 그러면 굳이 공공으로 해서 재개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재개발 보상금은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는 뭐 시세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했던 분이 든 아니면 현재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든 재빠르게 빨리 빨리 진행을 하시는게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억 5천 4 5천이나 4 후반대의 아파트 면 얼마든지 재개발 보상금만 잘 받으면 은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골라서 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골라서 구입을 할수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프리미엄도 내려가고 있고 분양가 보다 더 저렴하게 금매물로 나오는 사례들이 지금 허다한데 이 돈을 주고 서구에 평리 사동에 내가 굳이 아파트를 살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